그렇죠. 이거는 되고. 나와 하느님의 관계에 대 네, 다른 사람이 맞아요. 신경 쓰는 데 나와 하느님의 사이이죠.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이 모든 행동과 행위는 나의 믿음이지 네. 다른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나의 믿음, 나의 제 신앙이. 메라바 한국말로 하는 게 편하죠. 네. 아, 근데 터키 분들이 한국말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워낙 같은 어죽에 섞여 있잖아요. 네, 흡순이도같고 그리고 파친도 있고 그런 형제 나라네요. <웃음> 이제 오늘은 인터뷰를 할 거예요. 터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있고, 한국 사람들이 이런 터키에 대해서 좀하나 오해 같은 게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예. 우선은 자기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터키에 살고 있는 27살 삶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여행 중이고 원래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일하고 있고 터키 앙카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앙카라 박수도죠 예, yeah, 이거 제첫 번째 어회인 것 같고 원래 한국 사람들한테 네, 터키라고 하면 이스탄불수도인줄 아는데 <웃음> 터키는 어떤 나라예요? 터키는 터키는 이제 도양이랑 서양이 이렇게 가운데 있죠. 예, 가운데 이 둘이 문화가 섞여서 좀 위치가 좀 되게 좋고 심부러운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도 여행을 많이 가고 터키 오고 뭐 후회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너무 그냥 자연이 좋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한국에서도 터키 여행 패키지가 인기가 진짜 많아요. 예, 예, 너무 많아졌어요. 특히 네. 예, 카파도키아, 파묵칼, 에페츠, 앙카라, 안탈리아 워낙 역사도 깊고 동양과 예. 서양의 문물이 이렇게 딱 조화롭게 보존된 도시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이제 터키에 대한 오해잖아요. 예. 터키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터키는 이제 무슬림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터키는 조금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해서는 네. 조금 개방적이다 예.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맞아요. 왜 진짜 실제로 터키가 좀 네. 개방적인 나라인가요? 사실 서키는 아. 이슬람 국가들 아. 비해서는 좀 다르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다른 문화 같이 써 있고 음. 같이 있고 같이 살다 보니까 워낙 사람 선택에 대해 이제 다르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전쟁 흰잡을 쓰지만 흰자브 안 쓰는 친구들도 있고 뭐 원래는 이슬람에 뭐술안 먹다고 아니면 돼지 안 먹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느 정도 사람의 선택이고 신앙심에 대해 음. 좀 달라요. 신앙심이 도통면 따라하고 뭐 이렇게 받아주 가는데 사람이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심이 차인 거라고 말할도 될것 같아요. 아, 본인이 네. 신앙심이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따라 주시는 예. 분들도 있고 예. 좀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던요 예. 예. 완전히 뭐 이렇게 보수적인도 아니고 개방적인 표현도 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사람마다 네. 다르고 가족마다 다르고 예. 예. 예. 어떤 가족은 뭐. 술도 드시는 분들도 있고, 예, 제가 아는 터키 가족분은 예. 엄청나게 종교적으로 신앙심도 있고, 예, 예, 예. 기도 다섯 번 그런 항상 거지. 하시고, 예, 항상. 그 항상 공부하시고, 예, 예. 맞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문화적인 색채가 좋아져서 예, 예, 예, 예. 사람들마다 이렇게 공식이 예. 좀 다를 예, 수도 예, 예. 있겠다. 워낙 이제 당이 음. 넓는 나라잖아요. 한 스타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만이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가 너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내가 뭘 선택해든 이거 왜 이런지, 이거 왜 그런지 음. 하지 않게 그가 아. 너무 자영서야. 응,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슬람을 한다 그래서 너는 무조건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예, 예, 강요하는 게 예, 아니고 게 없어. 나의 신앙심에 따라서 예.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되고. 나와 하느님의 관계 중에 네, 다른 사람이 맞아요. 신경 쓰는 나와 하느님의 사이죠. 그리고 쟤는 메시지 썼는데 너는 메시지 안 썼어. 예. 뭐. 쟤는 어, 술 먹던데 내 친구들은 그데 너는 왜안 먹어? 막.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이 모든 행동과 행위는 나의 믿음이지 네. 다른 사람들이 관여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맞아요. 나의믿나나이이는 나이는 나이는 나이는 나이는 나이는 그이는 나이는 나이는 나이이는 나이는 나이는 나이는 나이는 나이는 나이는 나이는 나이는 나이 터키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 저를 보면 이 잡스니까 아. 아랍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같은 종교니까, 둘다 예. 이슬람이고 무슬림이니까 근데 문화가 달라요. 결정적으로 네. 아랍이라고 하면 이제 아랍 언어를 쓰는 사람 나라들끼리 이제 아, 문화인데 예. 터키는 이제 결정적으로 예. 터키를 터키어를 예, 예. 쓰니까 예. 뭐 이란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네. 아랍이 터키는 아닙니다. 예. <웃음> <웃음> <웃음> 터키는 아랍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이스탄불이랑 안카라는 정도 좀헷갈리죠 예, 예, 예, 이스탄불인 제일 헷갈림, 1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사실 이스탄불이 쏘는 줄 알았어요. 이, 야, 아, <웃음> 예전에요? 예. 진짜? 안타카 밀은 너무 유명하고, 이게 아타튀르크 쏟아르니까 여러분 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해 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네. 응. 공통점도 많은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도 좋고 네. 어, 터키도 이쁘신 분들도 많고 잘생기신 분들도 많고. 다 생기고 <웃음> 터키 제가 분 이쁘고 어떤 거 맞아요.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응, 어, 우리는 이제 터키니까 <웃음> 그런가? 뭐 우리도 한국 사람도 되게 귀엽게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되게 이국적인 네. 그런 데에 끌리나 봐요. 그럼 마지막으로 터키를 꼭 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웃음> 일단은 첫 번째는 네. 터키는 현재의 나라니까 불만한 하라고 생각을 후회하거나 뭐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동유럽이고 이제 중간 아시아라고 힘으로게 네. 신기하게 보이고 그래서 진짜 추천. 음. 터키로 가십시오. 저도 가서 다 있습니다. 같이 가저 <웃음> 가면은 소개 좀해 주시겠나요? 아, 네, 그럼요. 가이드. 앙카라 면 앙카라 가이드 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앙카라 가이드 잘해요. 어, 그러면 <웃음> 이 영상으로 많은 음. 어, 해불러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음... 네, 같이 또 여행 잘하고 무사히 네. 잘 돌아가시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웃음> <안녕>. 네. <그루시그루스. 웃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 교르시루 감사합니다.